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음, 오늘 연습실 가기 전에 친한 언니 만나서 밥 먹고 카페 음, 가고 뭐 수다 떨려고 그냥 그냥 소소하게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음, 밥 먹기로 한 데가 숙소 앞이어가지고 걸어갈 거예요 어, <웃음> 냠냠아 거기서 뭐하니 냠냠이가 낑낑대는데요 냠냠아 냠냠아 인사해 냠냠이 인사해 응? 안녕하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별 날씨가 안 좋은 거 같은데 하지만 전 노란색 옷을 입었어요 날씨가 좋은 줄 알고 입었지만 뭐, 비가 올것 같은 느낌인데? 어떡하지? 저기 목적지가 오늘 밥 먹을 곳이랍니다. 어, 비 오는 것 같은데? 그비 오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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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, 매김치즈. 저는 좀 느끼한 걸 좋아해가지고 딱 느끼한 걸좋아 여기 음료 종류가 좀 많이 생겼나 봐. 오, 일단 이걸 먹어보겠어요 집뼈고 있는 <웃음> 다 느끼한 것들밖에 없네요. <웃음> <맛있어? 웃음> 나의 두 번째 접시. <목소리도> 이큰냄도왜 이렇게 컸어? 너무 닮았다. <웃음> 나 지금 밥 먹다가 이빨 깨졌다고요. 응?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씹었으면. 응. 어 아니야 나 그래 지금 깨진지도 모르고 먹었다고. 응. 저 지금 밥 먹다가 이빨이 깨졌다고요. 네 응. 은지는 나는 아그 <웃음> 나인슈퍼에서 나는... 어 이게 나인슈퍼 올해 들어 이는거 열심히 브이로그 촬영 중인데. <웃음> <웃음> 쭉, 음, 음. 쭉 아. 커피까지 올라와요. 음. 맛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언니 이거 뭐야 목화야? 응. 맛있면밥 섞겨. 먹어봐. 알겠어? 응. 쓰겠다. 쭉. 맛있다. 응. 아시지? 응. 응. 맛있다. 이제 언니들이랑 헤어지고. 연습실을 갑니다. 근처에서 먹어가지고 바로 앞이에요. 갑자기 날씨가 좋아진 것 같은데? 오늘은 레슨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언니들을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요. 오오오오 음? 성